저희 마을은 지역주민들 지금 현재 494분 정도가 모여서 그 마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런, 이제 이런 좋은 행사에 마을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도 이제 적극 동참해서 미력 하나만 모탬이될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고 고맙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이지구팩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어 많은 기관들과 많은 민간단체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학교, 다양한 형태에서 어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어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 끝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자원화를 위한 어떤 정책화, 그다음 캠페인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참석해 주셨던 이사장님이 어, 먼저 인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세월이 먼저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일단 서울에서 캠페인을 할수 있도록 푸른 컵에서 어, 카페들을 저희가 캠페인 참여 동참들을 열심히 모아 주시고, 시니어 클럽에서 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어, 우유태추구하는 것들을 지금 풀어. 그으로 저희 어, 같이 도와주시고 제주 지역 사회 이 불법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수 지킴이뿐만 아니고 우유팩을 수거해서 자원화하는데 함께 일조를 하고 있고요. 지구팩 캠페인 우유팩 자원화 해박서 우리는 우유팩 자원순환을 위해 첫째 동창 카페를 모으는 일, 둘째 수거 거점 을 담당 하고, 관 리하 는 일, 셋째 거점 에 모인 우유팩 수거 및 재분류 를하는 일, 넷째 우유팩 직접 모으 는 일, 다섯째 캠페인 을확 산하 는일에 대해서, 다같이 게있 카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편의점. 이런 곳들이동네 아, 보시면 판도 마을 에 10개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 일단 50개를 잡고 있는데 수량은 다못 붙이더라도 최대한 많이 이걸 알릴 수 있도록 붙일 예정이에요.